1화권에 1화 꺼네. 맥콜이 일화거예요 그러면 은저안 먹을게요. <웃음> 아니요. 콜라 먹고 싶을 때 콜라 안 먹고 탄산수를 마셨지. 우리나라분들은 탄산수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죠. 해외에서 많이 먹죠. 다이어트 할때 배고플 때 탄산수 먹는 거? 탄산수를 제외하고 탄산 음료 자체가 설탕 덩어리이기 때문에 마시면 입이 텁텁해져. 그래서 탄산수를 좀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시그램시그램 시그램, 인스타그램 시그램 시그램 약간 발음이 착착 감기죠. 그러니까 욕을 하고 싶대 시브랭 시브레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시그램 직장 상사한테 욕하고 싶을 땐 편의점에서 시키세요 시그램 굉장히 많이 먹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탄산수가 뭐가 뭐가 있어요 나 시그램밖에 모르는데 시그램 그리고 트레비 아 트레비 어 트레비 트레비 그 중에 하나 뭔가 되게 스프라이트가 생겼어요 내가 알기론 시그램이 다른 탄산수에 비해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해요 가격이 저렴한 대신 좀 작아 음. 음? 약간 계곡 가고 싶지 않냐 계곡 물 냄새가 나네 레몬 향이라고는 하는데 향은막 그렇게 세진 않아. 음, 음, 맛있다. 탄산수는 이렇게 약간 좀 심심한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괜히 막 어떤 향 같은 그런 추가기보다는 이게 딱 탄산수지 탄산수. 레몬 맛이 살짝 날듯 말듯 날듯 말듯한 탄산수 엄청나게 탄산이 강한 그냥 물 같아요 탄산수 입에 뭐 남는 거 같지 않냐? 좀 쓰고? 네좀 많이 씁쓸한 게 커요 그 레몬 껍데기 갈아가지고 향만 낸거 같아요 인정 시그램이 탄산수 특유의 씁쓸한 맛? 그런 게시그램은 없어 난 탄산수 되게 가리는데 얘는 그런 맛이 잘안 느껴지더라고 전 옛날에 탄산수를 엄청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? 탄산수를 얼려놓고 먹으면 소주 맛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려 먹었던 기억이 나요. 주급씨 혹시 트랩비 마셔보셨나요? 아, 트랩비 저희가 그거 많이 묻죠. 트야호!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 왜, 아왜 그거 안 해줘? 아, 나너사랑했어 트, 트래? 해줘야지. <웃음> 이게 내가 알기론 트랩비가 모양이 바뀐 거야. 처음엔 이 모양이 아니었어. 그리고 앞에 시그램은 350ml인데 얘는 500ml. 확실히 용량이 많은 건 맞아. 전 개인적으로 시그램보다트랩비가 유명한 것 같아요. 걔는 롯데칠성 거. 믿고 먹는 칠성이죠. 연락 주세요. 그 어! <웃음> 어! 트랩이 분수죠 이게 어 이게 유럽의 트랩이 분수라고 있어요. 아 네, 그걸 한번 연상시키기 위해서 한번 터트려봤습니다. 네, 사실 제가 달라했거든요. 제가 진짜 감이 좋은 편인데 어쩐지 만지기 싫더라. 어때요? 향시그레이랑 똑같고요. 탄산이 좀 덜어요. 방금 터졌어요. 그런가? <웃음> 어. 얘는 내가 말한 그 씁쓸함 있지? 살짝 있다. 뭔지 알겠지? 아까 시그램은 레몬 향이 딱 이렇게 오는 상큼함이었잖아요. 얘는 레몬 향이 거의 없네? 이게 레몬 말고 다른 맛도 있는데 다 비슷하더라고. 사실 저는 아까 먹었던 거랑 맛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. 아 이런 이런 이런 이런! <웃음>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정말요? 그럼 어디가 다르죠? 많이 다르죠. 시그램은 지격해보세요. 시 바다잖아요. 약간 좀 바다, 계곡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. 근데 이 트레비는 단백 그 자체입니다. 호수예요. 트래비 호수. 이런 이름을 쓰는 이유가 있답니다. 바다에서 물 그램을 떠왔다. 그래서 시그램 그럼 이건 분수 맛이에요? 분수. 그럼 좀 들어온 거 아니에요? 분수 맛이면?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담백하다는 거죠. 아. 그만큼 담백하시다는 거지. 시그램이나별 아. 차이가 없어요. 그냥 싼거 사면 될거 같아요. 음더 저렴한 거? 야 이거 시그램 변형 버전이네? 이것도 시그램이야 강렬한 짜릿함. 나시그램 좋아하는데 얘는 처음 본다? 뭔가 칼로리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이제 어. 기분이 드는데 0칼로리야. 되게 맛있는 음료수처럼 생겼어. 와, 더 맛없어요. 네. 이거 왜 먹는 거야? 오, 이거 레몬 맛좀 난다. 난 이런 게 좋아. 전 이렇게 향 있는 게 좋더라고요. 네. 무슨 향인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, 여러분. 우리 새콤달콤 먹잖아요, 레몬 맛. 그거 껍질 까면 나는 향임. 어, 맛은 안 남. 어, 맛은 안 나. 어, 그냥 껍데기 씹어먹는 느낌? 그리고 탄산이 강하다고 하는데 강하지 않고 부드러워요. 왜 그렇죠? 아나 시그램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먹었는데 내가 느끼기엔 시그램보다 탄산이 많이 심하다. 이것도 모르겠고 레몬 맛도 안 나고. 저는 반대예요. 레몬 맛이 응? 조금 덜 나긴 하거든? 탄산이 더 많은 것 같아. 확실히. 고구마 같은 사을 살고 계신가요? 시그램 안녕 하세요? 아, 더 탄산 레몬. <웃음> 토니 워터는 거기에 많이 먹잖아요. 양주. 소, 술이랑 같이 어. 다 먹죠? 제가 소주에 많이 따라먹었거든요. 음. 아시죠 음. 일반적인 토니 워터는 다알아요 알죠? 알죠. 클럽 얼마나 많이 갔는데. 강남을 거의 그냥 하루에 네번 갔죠? 맞아요. 옥타곤? 옥타곤? 자주 갔죠? 토니 워터라서 술에 타 먹는 거니까 맛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마시기 전에 느껴져요, 향이. 그죠? 오. 그죠? 응. 순의 씁쓸함이 아예 없진 않은데 심하진 않다 탄산이 과하지도 약하지도 않고 딱 어. 중간인데 레몬향이 제일 강했어요 그 얘도 맛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원래 토니고터는 이런 맛이 안 나지 않냐? 칵테일 팝에서 알바이실 때토니고터만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? 근데 확실히 재료여서 그런지 약간 그 맛이 죽었네요 레몬 디퓨저 입에 머금고 있는 것 같아 음. 아 리얼 우리 차에 페브리지 레몬한 거 다는 거 있잖아, 방향제 어, 그딱 어. 송곳으로 깨가지고 입에 짠거 같아 음. 아 약간 흘른 거지, 여기? 맞아 뜨락. 입더 써요, 이게. 음. 향이 너무 세다 토할 것 같아요. 갖다 치워요, 우리 마트 토할 것 같다니까. 초정 탄산레몬. 월드 탑3한 네드데 와, 월드 클래스네 이 친구. 1화 꺼네. 레콜이 1화 거예요 그러면 은저안 먹을게요. <웃음> 얘는 향이 그렇게 잘안 느껴지긴 한다. 탄산이 거의 안 보인다. 탄산이 거의 안 보인다 싶었더니 탄산이 진짜 거의 없네? 어. 뭔가 잘못됐는데? <웃음> 레몬과 탄산이 아닌데? 빼야돼 탄산. 초정 레몬이야 그냥. 물에 더 가까운 느낌. 밍밍한데 어설픈 탄산수 만나서 싫은데. 아 그래요? 저는 되게 좋은데 깔끔해요. 어디 산이나 삼계탕집 이런 데 가면 은주는 약수물 있잖아. <웃음> 약수물 하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. 맞지? 초정에 있는 약수물에다가 레몬향 타면 은 초정 탄산 레몬이 돼요. 별 설명할 게 없다. 부드럽다.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작게 들어있어요. 350mL거든요. 음음. 같은 값이면 안 먹을 것 같아요. 페리에 프랑스 거에요. 어우 병 이쁘다. 아니 누가 보면은 그럼 맥주인 줄 알겠어. 이렇게 들고 다니고 약간 추워. 바닷가에 수영장 아. 들어가가지고 이렇게. 아 오늘은 노새 캐리비안 해적 같은 느낌이다. <웃음> 내가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. <웃음> 내가 이 거지 같은 섬에 두 번씩이나 버려지다니. 약간 이런 느낌이죠. <웃음> 얘도 탄산이 막 심하게 느껴지진 않아 그리고 나는 항상 페리에 먹을 때마다 느꼈는데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 근데 맛은 별로 없어 아 제일 시원하다 향 없는 거 싫어하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깔끔해서 좋아 맛있어요 진짜 얼마죠 이게 한 개? 와 비싼 가파네요 그니까 먹너구분은쓴거 그 알겠다 어 맛있어 맛있어 유진이 반응 보시면 알겠지만 은 탄산수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페리에 입니다 okay. 내가 딱 생각한 탄산수의 맛은 이거였어 음, 탄산수의 근본은 어디에? 에. 이에 <웃음> 내가 왜 이게 유명할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 그 유럽에서 먹는 탄산수들 중에서는 얘가 그나마 맛있는 편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아무 맛이 안 나는 게웰트가 아니었을까 거기는 물이 없는 동네니까 장점이다 단점이네 어. 양도 <웃음> 비싼 거에 비해서 330ml거든요? 가성비 너무 쓰레기예요 <웃음> 저 죄송한데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왜다 똑같아 시그램 페리에, 트레비이게다라도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 원래 평상시에 많이 마시는 사람 많이 모르겠어요 뭐답 정해주셨지 않을까요? 자, 유진 씨 <웃음> 탄산수의 근본은 어디에? 페리에 예, 페리에가 예. 1등입니다 닭 1등 1, 1등은 역시나 시그램 나는 진짜 6개 다 먹어봤는데 얘가 제일 맛있어요 워스트는 뭔가요? 그리고 꿀등은 약수요. <웃음> 제 워스트는 초정 탄산 레몬입니다. 어허. 왜냐? 탄산도 그냥 뭐 미약한데 맛도 뭐 그렇게 저한테는 깔끔하지가 않았어서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았어요. 다 똑같아. 뭐가 낫다 이거 말할 거없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가장 좋은 거싼거 거 사세요. 여기서 그냥 가장 싼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탄산수 리뷰하기 대성공! 오늘은 여기까지 끝! 끝! 전 그냥 밍밍한데 탄산이 너무 세서 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 밍밍밍밍밍밍밍. 밍밍밍밍밍밍밍. 밍밍밍밍밍밍밍. 밍밍밍밍. 아 진짜. 뭐죠? 이거 이 팔굽이 있나요? <웃음> <뭐예요? 웃음> 불편해서요. <웃음>